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어른도감에서 삼촌 재민 역을 맡은 엄태구 경원 역을 맡이이재인입니이이 영화 어른도감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삼촌과 조카가 만나 발칙한 패밀리 비즈니스를 는치는 유쾌하고 귀여운 영화입니다 8월 2 3일날개봉하니까요여러분들 극장에서 시원하게또 재미있게 관람하시면참 좋을 것같습니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